그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음. 사실은 아마 뭐냐면 내용이 좋한테안 내용. 음. 음. 맞았어요. 아, 오케이. 예를 들면 네. 사람들은 항상 아, 어, 펄, 한국 드라마 봐야지라고 하는데 아, 네. 사실 그뭐 로맨스 드라마 네네네.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정말 잘안 봐요. 그래서 <웃음> 보자마자 진짜 아 어, 관심 없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와이프가 드라마를 자주 봐요. 네. 그래서 장, 중간 중간 거실에 나와서 잠깐 잠깐 보는데. <웃음> 그러면 어떤 내용 좋아해요 원래? 텔레비전 보면 한국 저는... 텔레비전 보면 아우 oui. 저는 이렇게요 옛날 제대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바둑 팀 이병을 봤어요 바둑. 아또아 <웃음> 어, 바둑. <웃음> 그 다음에. 네, <웃음> 근데 한국말 한 많이 못뭐 배워요. <웃음> <아니면 바둑? 웃음> 그 다음에. 시애틀에서 4년 살았을 때는 거의 하키만 봤어요 s e It's a h o c k TV. TV 를 돌릴 때는 거의 o m 만 봐요. a <웃음> n 아 o m 만아 t a 만 봐요. m <웃음> 네, 거의 그런 식이에요. 자, n Tango man. Tango man. Tango man. Tango man. Tango man. Tango man. t a n g 연습한 동영상을 계속 여러 번 봤어요 아 o man. t 그리고 분석을 했어요. 동영상을 어, 보면서 아, 그래 분석해서 폴 님이라고 했나폴학생님네 아, 어, 그냥 폴. Just 폴. 그폴 yeah. 네, 괜찮아요. 폴의 높은 사람이니까 <웃음> 괜찮아요. 맨날 해도 돼요. 폴이 어떤 점이 약한지,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지 잘 정밀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웃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거 아 <웃음> 어, 그, 있어요. 네, 분석 아 진짜 분석한, 그 정도까지. 그,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 왔는데. 어우, 무서워요. <웃음> 짠. 아! <웃음> <웃음> 엄청 oh, 좋아요. 아, <웃음> 아니면, okay, hey. 왜냐하면 오케이 왜냐면 저는 옛날에 한글 배웠을 때 후, 혼자 배웠어요. 네, 아, 혼자,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like 아 이런 소리구나 이런 소리구나. 네, 네. 근데 이름이 네, 네. 안 배웠어요. 자 네, 잠이 consonant. 잠 네, 네. 이름. 아음 consonants 이름 네. 안 배웠어요. 네. 그래서, Isn't that crazy? I never learned how to say it. So it's like I could recognize the letter A, but I can't say A. 인데 그런 사람 uh,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얼마나 long. y e a 아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해주세요 선생님 <목소리> <목소리> So you c a right 이룰 수 있죠 <웃음> 어, <ㄱ>. <목소리> 어 기억 아, 아, 기억 아! 기억 나요 예 j u 같아요 기억 나아다른 기억? 아 이거 기억 기억 기역맞아니 n 디귿 디귿 r e 리 l r e 미 l Mian m i 시 n p 이응 이거 오늘 웃긴 게 아마 요 근데 영어로 아 shit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웃음> 네, 한국 사람들까 그럼 장난으로 이런 단어 해요 그래서 조금 비슷해요, like 아, 시엣 아, 조금, 아, okay. 조금 비슷해요, 이렇게 okay. 네. 시옷, 아, 이응. 시옷, 이은, 지엣, 지엣, 시엣. 아 이거 어려워. 지엣. 소파름이 조금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또 뭐, 받침으로 지읏. 쓸 때는 네. 디엣, 시옷, 뭐 지엣, 지엣, 다 똑같아요. 네. 세 다섯 개가. 그다음에 기육, 디육, 비육, 시 아, 저스 아 보통 히읗은 잘 발음 안 하는데 어. 시옷을 시옷 받침으로 발음할 때도 있어요. 이럴때 보통 히읗 히읗 아히읗라고 네. 해야 돼. 요 네. 그래서 규칙이 아. 있어요. 보통 다 지읒만 지그 그거에 지읒 자음 여기를 쓰고 받침에도 쓰이고.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기억 나와 기억 네, 나와 니은. 니은 나와 니은 나와. 음. 니은 나와. 디귿 디귿 나와 good yeah, now. Yeah, yeah. So, I can't get cheese. So, you say some whole year? How do they? How do t h 고 y I love y o 누구예요? 누구예요? <웃음> <웃음> 요즘 KBS I o v love you. I love you. KBS Joy KBS Joy 음. okay, KBS KBS Joy 는 이거는 한국에서 텔레비전 채널인데 유튜브 채널 있어. k b KBS 음. Joy 에서 연애 o 견아 오케이 o y KBS Joy k 고이 j o 그 연애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어 KBS Joy k 다 업로드했어요 음. 100% 완전 그래서 에피소드 기기 like, 30분, 1시간 네네네. 다 끝까지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이런 내용 보면 그 한국어 자막 많이 있어요 아 네네네 맞아요. 진짜 like, 하, 원래는 하이라이트로 나오는데 우리한테 아주 좋아요 왜냐면 아 맞아 이런 말 했어요 아니면 네네.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 더 많이 나와 음.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like, 관심 있으면 이거는 음.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음. 저는 우리 와이는 계속 보니까 조금 관심이 들어요 그거 때문에 사실 예를 들면 그 미친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뭐 바람 피우는 남자 아, 아니면 여자 그치, 잘못했어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런 네, 이야기 많이 네. 나와서 조금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적을 수 있지? 맞아 그래서. 맞아, <웃음> 맞아. 그 다음에 재밌는게이 프로그램은 그 시작할 때 m c 들 조금 뭐더연여서이야기 하고 음. 있고 그래서 그 자연, 진짜 자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자연스러운 이야기 맞아, 자, 자연 e r o 아, 맞아, <웃음> 자연! t h uh, e y t a l k a b o u t n a t u r e r <웃음> 이거 나무 g i Tanzeron Yagi. 자 a n z e r o n t a a t n y a y i n n o r o e 아빠 저서 사고 났으니까 무릎 뭐 수술했어요. 아그 다음에 대표님이 뛰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래. 대표. 아빠. 그래서 운동하다가 무릎 이런 다쳤어. 네네그 다음에 근데 다치기 전에 원래는 아마 맨날뭐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었어. 요아 한국말. 네 한국말을. 어, 네네. 예 근데 이제는 뭐 수술 때문에 오래 동안 뭐이3주 동안 그냥 집에서 네 이렇게 네 아프게 있었어요. 네네 집중 못했어요. 근데 요즘. 나 2주 전부터 다시 시작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아, 원래는 그냥 엄청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30분까지만 아, 네. 할수있시어 지겨웠나봐? 재미없었나봐 네. 공부하는데 맞아 재미없어 <웃음> 원래는 공부하기 재미없어 <웃음> 근데 요즘 자연스럽게 1시간 반까지 네할수있어 이유가 뭐예요? 아..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원래는 시작할 때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새로운 음 단어 있으면 네. 아 기억 안 나요 기억, 네. 기억 네. 안 나요 네. 기억 네. 안 나요 근데 더 자주 더오래동안 공부하면 네. 더 쉽게 기억나니까 네. 재밌어요 드디어 아 조금 재밌어요 아 이제는 아, 열심히 이해가... 노력하면 음. 배우기 조금 재밌게 돼요 네네네 근데 네. 네. 네. 아 시작할 때 재미없어요 완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레스를 느낄 때네 맞아, 맞아. 어, yeah. Yeah. So yeah, so that's like like to summarize what I was just thinking was that. You know, when you start learning Korean or you're trying to regularly study Korean, don't go crazy and be like, yo, I'll do like three hours <laughs> per day. And you know, i like, my l i b e I'm going to float in yeah, three m o n t h or something. Right, right, right. <laughs> I'm just going to watch all the Korean dramas until I barf, you know, like, no, no. You're, you're just going to quit. It's going to be too much and too hard. So just start like, you know, do be regular of, let's say like 10, 15 minutes a day. Mm. start with that mm -hmm. and then naturally once you have that habit you're gonna oh but what about like this word also or this TV show or this mm -hmm. drama you'll mm -hmm. watch a bit more mm -hmm. don't force yourself to do like that you know just like set like simple I, I always recommend set achievable goals mm -hmm. yeah, yeah, yeah you e a h yeah. know and then start from there and then slowly mm -hmm. being, re realistic. Yeah. being realistic being mm realistic -hmm. is super important 어떤 사람은 시작하는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표를 향해 가는 때는 예. 계속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주변에 한국 사람이 많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네. 이유로 뭔가 좀패밀리좀 좀 뭔가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저 시작점은 다를 수 있는데, 그사람이 나보다 앞섰다고 아난 저만큼 못하니까 너무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이 응, 응.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네, 언제 네. 어차피 먼 길이에요 어차피 맞아, 먼 맞아, 맞아. 길이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계속 가면 돼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 그 문제가 예를 들면 그 수업 다니면 한국어 수업 네.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뭐 네. 6단계까지 아마 졸업할 수있어요 근데 엄청 발라요 빠르게 많이 배워, 단어 많이 배워야 돼요 빠르게. <웃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웃음> We d <the> last week <웃음> 아, 했는데 아직도 자, 야 yeah. so yeah, 오늘 어, 오늘 아마 그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목표는 그냥 왜냐면 댓글 많이 아까는 그 응. 촬영하기 전에 댓글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 응. 엄청나게 like, 걱정해요 like, 아, 참 못해요 아, 아오. 저는 폴처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런 아, 이해 못 했어요 그냥. 근데 아. 제 그냥 말하고 싶은 게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 네. 많이 필요해요. 아마 네. 외국에서 살아요. 그래서 아, 한국말 네네. 아마 연습 you know, 기회, 기회가, 기회가 없어요. 네, 없어요. 적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웃음> 편하게 공부해요. 음. You know, 유튜브 어, 한국말로 you know, 들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한국에 오시면 네. you know, 계속 열심히 오. 해야 돼요. <웃음> 이거는. Anyways, thank you so much. I'm glad you guys uh, like this kind of content. a n d I'm so happy that he's inviting me. The oh, teachers inviting me pleasure. to let me just ramble in my bad Korean, you know? <웃음> <웃음> 저희 같이 이렇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너무 좋아요. 어, <웃음> 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네. Okay, 다음에는 재미 이야기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y yeah. yeah.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네.